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마연필은남미 나미 스튜디오, 남이에서 나온 스튜디오 마연필인데요 어, 일단 리뷰하기 앞서서, 일단, 이거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 여기에 와서,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얼마 전에 중고로 산 건데, 5만원에 새거로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5만원에 샀고요. 원래 원가 같은, 같은, 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만원 제품으로, 11만원에서 13만원대 제품으로, 어, 꽤나 가격이 나가는 중저가 형태의 모델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저한테 두 자루가 있는데요. 두 자루가 있는데, 일단 이건 실버 색상, 실버 색상이고요. 실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어, 내정지 왔고요 내정지 와가지고 지금 많이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헤어 헤어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그런식으로 여기 줄이 착짝쫙 구워져 있는거 볼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나요 지금 지금 기억이 안나가지고 생각이 안나는데 일단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매트 매트 색상으로 매트한 색깔로 약간 약간 강도나고 어, 약간 매트한 색깔로,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쪽에 똑같은 식으로 람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도 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웃음> 외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별다른 특징 같은 거 없어요.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자루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외관적인, 외관적인 부분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한 자루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 특, 특별한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웨이브를 줘가지고 약간 특별한 점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 부분, 이쪽이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여기, 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여기 클립 부분에, 어, 팁, 탑 부분에, 탑 부분에 이렇게, 어, 포인트를 줬고요. 은 색깔로 포인트를 줬고, 여기 밑에 부분에도, 어, 여기 밑에 바텀 부분에도 상당히, 은 어, 색깔로 이런 식으로. 어 유광 색깔로 이런 식으로 어 포인트를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그다음 제가 지금 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꽃가루알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 기침 많이 할 거예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뭐요요 요, 요 블루 색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똑같이 여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요 딱히 그 외에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안에 볼게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사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컨버터를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할 을 거예요 컨버터를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나미 제품이랑 좀 달라요 나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잖아요 빨간색인데 이건 검은색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뽑았을 경우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뽑았을 경우에 원래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여기 저번 영상에 저번 영상에 보시면 저번에 알스타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약간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 컨버터에는 없어요 요 컨버터에는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만년필, 아, 만년필이란다 아만년필 컨버터 치고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깔끔하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 컨버터를 그냥 굳이 컨버터를 굳이 사지 않, 않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버터를 사용하셔도 무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부적인 모습,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고요 딱히 뭐 뭔가 디테일 자체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체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내구성 자체는 튼튼하고요 그 다음 여기 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F촉이고요 라미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는 모습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촉 부분을 빼가지고 따로 다 이제 바꿔 깨울 수 있다는 걸로, 걸로, 걸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미 스튜디오 제품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이 일단 전부 다 이제 어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만약에 어, 촉부분을 모르고 망가뜨렸다 망가뜨렸다 하시면 버리지 마시고 수리점에맡기지 마시고 그냥 촉부분만 따로 사셔가지고 사시, 사셔가지고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피해감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피해감 같은 경우에는 사각사각거리고 꽤나 사각사각거리는 피해감입니다 피해감은 사각사각거리고요 꽤나 사각사각거리는 피해감으로써 상당히 어. 피해감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해감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구요. 라의 특징상, 람의 특징상 플렉스 립이 아니기 때문에, 플렉스 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피람에 따라서, 어, 약간의, 약간의 굵기 조절은 가능하지만, 약간 캘리그라피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용은 부적합하다고 볼수 있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인 필기용이나 사인용으로 쓰시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4 50대 부분, 4 50대, 어, 층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제품이기 때문에 사인용으로는 솔직히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기용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라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필기용은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이트가 조금 없다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 중저가, 만년, 중저가, 일단, 나인의 만연필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대학생들이 사용해 있는 좋은 만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파만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제품을 구매하실 예약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어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싸게 파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뭐 <웃음> 뭐 중고로 뭐 싸게 샀지만 뭐 어쨌든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베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애기가 길어졌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